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끈세상, 이끈타로입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어요? 어, 나는 시간 가는 줄잘 모르겠어. 아이고, 이제 10월도 얼마 안 남았네요. 어, 그래서 11월 달에 우리 금전운, 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애정운, 이것도 중요하죠. 네, 중요한 두 가지의 총을 받드리겠습니다 카드 뽑아놨거든요. 네, 천천히 골라주셔도 돼요. 카드 뽑을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뽑으셨나요? 그럼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갈게요. 11월달, 금전은, 아, 뭔가 유혹이, 유혹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 유혹에 속아 넘어가시면, 어 좀안될것 같아. 누군가가 달콤한 제안을 해올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달콤한 제안을 해와가지고, 그건 뭐, 어, 그게, 음 그것 때문에 조금 어, 신경과민 스트레스 야, 능력 밖의 걸 조금 무리가 되는 일을 갖다가 뭔가 제한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굉장히 친한 사람일 수도 있어 어뭐 주변 동료 일 수도 있고 어, 동료 일 수도 있고 연인 일 수도 있고 어, 어쩌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음. 친한 사람하고는 돈거래든 뭐든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좋은 투자라도 잘되면 잘되면 잘,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문제야. 어. 그런 거 같은데 아무래도 여러분이 약간 모아둔 돈이 없지는 않은 거 같아. 누군가가 싹 음, 음. 이거는 악마의 소리입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 이거 똑같은 거또 나왔죠. 이거 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쵸 가언이설음 어쩌면 이 돈거래가 거절하기 힘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에서만 어떻게 융통이 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친한 사람들 것까지 빌려서 막 준다던가 이런 행동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원망과 구설을 너무너무 많이 받는다. 아니면 이미 벌어진 일일 수도 있고 이미 이 전에 이걸 다 해줘가지고 11월 달에 이게 어쩌면 이게 빵하고 터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동거래는 유의하셔야 될것 같아. 음. 왜냐하면 똑같은 카드가 두 복이 78개의 카드에서 나인소드가 나왔고요. 여기 또 다른 78개의 카드에서 나인소드가 나왔어요. 이렇게 똑같은 게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조심하란 뜻이에요. 어, 그로 인해서 음, 나는 좋은 취지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성심성의껏 일을 도와줬을 것 같아. 음, 이건 좀 빌려준 느낌이 없지 않네. 어, 투자도 투자지만 성심성의껏. 왜냐하면 여러 사람 거를 갖다가 모은 느낌이 나. 그러니까 이 여러 이, 이 여러분이 누군가의 대변이 되 그래고 뭔가 리더격으로 뭐 여러분을 믿고 누군가가 이렇게 해줬을 수도 있고 암튼 금액은 천차만별이에요. 왜냐하면 내 능력에 따라서 되는 거니까 작게는 응, 그쵸 무슨 그 영화 티켓 값에서부터 좀 많게는 좀 많은 거지 뭐한달 월급도 될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돈 관계에는 유의하셔라.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일단은 내가 카바를 할수 있고 내 능력에서 이 정도면 내가 음, 어떻게 단돌이라 그러죠 할수 있다 그러면 괜찮지만 그 능력 밖의 것을 갖다가 한다 그러면은 그쵸 구설이나 이런 것에 크게 휘말릴 수 있으니까 매사에 조심하셔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금전운은 어디 봅시다. 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어, 그런거 같아 그그 그 사람이 어, 자기가 할걸다 해보고 안되니까 여러분에게 SOS를 치는 것 같아 좀 도와달라고 음, 자기 능력 밖에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가 그랬잖아요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 음, 어, 관계가 안 좋아질까봐 걱정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걱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맞아요. 돈이 필요한 것 같아. 돈이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한 번만 빌려달라 그랬던 것 같진 않은데, 여러분이 여러 차례 도와줬을 수도 있어요. 음, 여러 차례 도와줄 수 있, 있고, 음, 맞아. 왜냐하면은, 음, 여러분들이 쭉 봐온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 책임감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여러 번 도와주기를 갖다가 어 했, 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어 기존에 그 저걸 갖다가 넘어가는 거는 살짝 주의할 필요는 있다. 금전관계로 인해서 그쵸. 여러 사람에게 원망을 살 일이 있다. 왜냐면 여러분의 일로 그러면은 그건 내가 응, 내 일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냥 내가 감수하겠지만 이거는 누구를 돕다 이렇게 된 거니까 진짜 입을 킬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다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애정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월 달 애정운 어, 약간의 오해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응. 여러분이, 어, 그, 이,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다 양보는 해도 이것만큼은, 어, 범하지 마라라는 어떤 게 선을 쫙 긋잖아요. 음. 그래서 이거는 건드리면 내가 용서가 안 된다라는 레드라인이 있다라는 거지. 어, 우리가 찾길에서도 건널 수 있는 라인이 있고, 건널 수 없는 라인이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어, 여러분의 그 애정사가, 음.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연애하고 있는 어, 친구가 어, 금을 좀 밟은 느낌이에요. 선을, 넘, 선을 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 선을 넘어 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사과를 하고 미안해 이거는 실수였어 그냥 술 마시다가 생긴 해프닝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신줄을 나가면서까지 술을 마실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그치 음, 잘 지내왔는데 어, 잘 지내왔는데 음. 싸움이 그것이 빌미가 돼서 싸움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아까 이, 그러니까 이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꽤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교제 기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 교제 기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너와 나의 관계를 한발더 업그레이드하는 시점에 있어서 이 문제가 터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거 뭐지? 몰라 듣기 싫어 이렇게 되고 그 친구는 여러분한테 그게 아니야 좀내말좀 들어봐 네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음 그렇지만 잠깐의 실수가 생겼다 어, 그놈의 술이 웬수지 어 그놈의 술이 웬수인 거예요 음... 그놈의 술이 왼수다. 그거, 그 문제만 아니면, 이 친구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라는 거지? 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세거든. 자존심이 세고, 그리고 이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아, 내말좀 들어봐.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음, 여러분의 자존심에 스크라치가 났잖아 스크라치가 나는데이 사람이 좀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좀더 진실하게 다가와서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내가 생각은 해보겠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와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짜증만 나고 아말 시키지 말고 거기 가만히 꾸겨져 있어 이런 식으로 음말 시키지 마 내가 말하라고 그럴 때까지 말시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건 솔직히, 어,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아. 어, 그래도 이두 관계가 그런 문제로 위해서 헤어질 만큼 그렇게, 어, 허술하진 않은 듯 해요. 어, 싸우기는 진짜 되게 싸울 것 같아. 어, 정말, 어, 아, 이제 지쳤다 싶을 때까지. 음. 지쳤다. 이제 내가 뭘더 하랴 싶을 때까지 싸울, 싸우는 것 같아. 그렇지만 왜냐면 여러분도 성격이 어, 만만치는 않거든요. 어,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 버릇을 초장에 잡아야지. 초장에 잡지 못하면 음, 초장에 잡지 못하면 그치. 음, 일이 그, 그, 그 왜냐하면 뭐든지 기선제압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선제압을 할할 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과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 누에는 이해는 이! 어 여러분도 친구들에게 놀러 나가는 거지 어 맞불 작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음 어떻게 될 거냐고요? 글쎄 어 맞불 작전 맞불 작전으로 나간다 왜냐하면 이, 이 사람이 사과하는 게 자꾸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 어 그러면 맞불 작전으로 나가. 음. 왜냐면 여러분이 이 사람 그래도 마음에, 음, 그저 깨, 꽤, 마음에 꽤 들어하는 것 같은데, 어, 마음에 꽤 들어하는 것 같고, 저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이게 맞불 작전 하면서도, 음, 맞불 작전 하면서도 그다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 어, 맞불 전답에서 그다 행복하지는 않고. 음. 네, 맞아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아 너무 이렇게 싸우지 말아요 어, 사랑 싸움은 칼로 물백이라고 하잖아 싸워서 저렇게 뭐가 있어 에, 그냥 이렇게 끝나요 어, 하, 에, 여러분이 맞불 작전 놓고 결국은 이 관계의 소중함을 한 갖다가 두 사람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 친구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아, 연인 관계가 아니고 지금 연인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어, 연인이, 저는 연인이 없어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즐겁게 놀러 다니는 게 아닌가 싶어. 즐겁게 놀러 다니고, 어, 왜냐면 남자에 대해서 크게, 어,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남자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기존된, 어 과거에 헤어진 지가 얼마 안 됐다거나 아니 헤어졌다 하더라도 그 과거의 상처가 아직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남자한테 기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다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음, 남자가 없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지가 않고 여러분의 기대에 차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음, 내 아는 사람들, 나하고 친한 베프들 친한 친구들, 동료들, 주변들 사람들하고 재미있게 지날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 애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을 다 비우고 놀다가 어 약간. 띠로리! 하면서 스파크 탁 튀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봐요. 음, 잘 보고. 어쩌면은, 여러분이 과거에 눈여겨봤던 사람인데, 어, 아는 사람 중에 눈여겨봤던 사람인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아서, 그냥 친구처럼 그냥 이렇게 지냈던 사람 중에서 약간, 어, 가슴이, 콩닥 하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10월에는 아 11월에는 주변 잘 살펴보시고 어 사소한 거라도 그렇다고 너무 티내면 안 되지. 티내면 이런 거본거티 나잖아.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편안하게 놀고 11월에는 좋은 어 금전 운에서도 조심해서, 어, 채, 채, 어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고, 어, 금전적으로 괜찮, 어, 이거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 외에는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이 차곡차곡 모아가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고요. 연예인도 기존에 어, 연인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해프닝이 있겠다. 그렇지만, 어, 애정전선에는 문제가 없겠다. 그럼 만약에 애인이 없었은 분들도 그렇죠 애인이 생길 수 있다? 그 사람은 내가 기존에 알고 있거나 과거에 알았었었는데 어떠한 타이밍이나 어떤 그 계기가 없어서 가슴이 떨리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에게서 양가 뭔가의 힌트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로도 갈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잘 살펴보길 바래요 여러분 안녕. 좋아요, 구독 잊으면 안 되죠. 바이바이. 네, 2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금, 이 11월 달에 금전은, 음, 뭔가, 어, 여러분 무슨, 뭐, 뭐 하세요? 뭐, 어, 어 금전 관리 같은 거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 요즘에 뭐 주택 같은 것도, 음 음, 금전 관리 좀잘 하셔야 될것 같고 음 금전을 갖다가 조금 규모 있게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규모 있게 쓰지 않은 뭐 딱히 딴 거는 뭐 크게 우려할 건 없는 것 같아 어 그냥 금전 관리 잘하고 뭔가 계획이 하나가 여러분들이 뭐가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 음그 전에서부터 뭔가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고 이미 어떠한 검토는 다 끝났니? 어, 검토는 딱 끝났는데 아직 그거 갖다가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는 일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행이, 어, 맞아, 어, 실행이, 이게 여러분이 오래전서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뭔가 하나가 있는데, 맞아, 실행에 옮기지 않은 일, 그걸 갖다가 어, 이번 달에 건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도화선이 생기는 것 같아. 음. 음,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굉장히 어, 이런 면에 있어서는 왜냐, 아, 시작을 안 했으니까 되게 편하게 지내고 있었었는데 이제 뭔가 이게 여러분들이 준비해온 게 기틀이 뭔가가 딱 잡혔다라고 봐요. 어, 뭔가 이제는 시작해도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어갖고 여러분들이 그거 갖다가 실행에 옮기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 음, 나도 뭔지 모르지. 음,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짧게 뽑고 제네라인데 그걸 무슨 수로도 알겠어요. 음 맞아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어떠한 그 철저한 계산은 다 끝났지만 음다 끝났지만 음 끝났지만 그래도 뭔가 어, 삐그덕 거리는 게 없지 않다 음, 약간의 어, 뭔가가 어, 빠진 느낌이 든다 라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여러분들이 잘, 해, 어, 여러분들, 그니까, 해결할 때, 그런 것 같아. 까딱 하면은, 이게, 막판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를 놓칠 수가 있고, 어,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다, 라는 거예요. 혹시 이거 누구하고 같이 한 거예요? 음 혹시 그런 거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상대방의 의중을 알고서 결정을 내리는 게 실수를 갖다가 음, 줄이는 역할 줄이게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면 하어성인들에 있어서 금전 관계는 손해로 이어지잖아. 음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지 되지 않겠나. 입대껏 잘해온 일에서 막판에 코바뜨리기 코빠뜨리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이 침착하게 준비해 온 만큼 그 움직임도 침착하게 해도 어, 늦지는 않는다 라는 거죠 음 침착하게도 늦지 않아요 어, 좀잘 봐요 뭔가 여러분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다 빠진 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그러잖아요 두들겨 보라는 거예요 음 왜냐면 지금 다 되어가지고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한발 내딛기 때문에 꿈에 부풀었다고 꿈에 부풀어서 내딛, 내딛다 보니까 그렇지 내가 뭔가 광가한 일이 하나가 남아있다라는 거고 너무 앞에 내가 이걸 해야겠다는 이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좀더 디테일한 부분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없지 않겠다라는 거죠. 음, 내가 일을 시작했으면 좋은 결과를 봐야지. 음. 음 맞아요 이거 누가하고 같이 한것 같은데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한번 그래 한번 해봐라고 어 저기 뭐야 돈을 빌려줬다던가 음, 돈을 빌려줬다던가 그래서 여러분이 어 제대로 못본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약간 실망을 한게 아닌가 싶어요 누군가에게 음, 그게 여자인거 같음 그게 여자인거 같아요음음 음. 여러분 혹시 혹시에요 혹시 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놓은 돈을 갖다가 누군가에게 어, 준거 아닌가 싶어 어, 누군가에게 줬는데 음 여러분이 쪽 어, 왜냐하면 그 친구가 어그 이거를 갖다가 빌려준 건지 뭘 한다 그래서 준 건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요만큼밖에 안 나왔잖아 어, 그 친구가 돈을 개인적으로 다쓴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친구한테 굉장히 실망한다 라는 거지 어, 만약에 그 친구가 생활이 어려워서, 그니까, 여러분, 그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친하면 뭐 카드도 주고 막 이러잖아. 어, 난 이걸 돈을 빌려준 건줄 알았는데, 약간 뭔가가 찜찜했어요. 어, 빌려줬다기, 뭐가 같이 한는 적도 안 나고, 이 돈은 여러분이 혼자서 번것 같은데, 이 여러분이 혼자서 번 것을 누군가가, 음, 친한 사람인 것 같고, 여자 같아요. 여자 같고, 어, 그 친구한테 여러분이 마음에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 그래서 그 친구한테 예, 여러분이 약간의 뭔가를 갖다가 어, 맡긴 것 같아요 어. 근데 이 친구가 자기의 상황을 갖다가 다 오픈하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지 않고 어, 자기 개인적인 일로 돈을 갖다 집어다 쓴게 아닌가 싶어 일단 잘 봐요 음. 잘 봐. 그게 그 돈이 그냥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 좋아하는 마음보다 좋아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그건 아무 일도 아 그냥 속은 상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얼마만큼의 존재냐에 따라서 이게 어,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 주머니를 갖다 내줄 적에는, 음, 어떠한 리밋이나 버젯을 잡고 해, 어, 주는 게 좋다라는 거지. 여러분이 이, 이 친구한테 좀 계산을 들한게 아닌가 싶어요. 음, 여자인 것 같아. 암튼, 음, 무튼 음.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조심하세요. 이미 일은 벌어져, 벌어진 것 같은데? 어, 이미 일은 벌어졌고, 이번 달에 이 일이 나올, 나오지 않나 싶어.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 이 카드상엔 더 뽑아야 알겠지만, 그래도 이 실망은 했어도, 어, 실망은 했어도, 이 친구에 대한 마음은 뭐, 그, 그닥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음, 내가 그러잖아요. 예, 이 돈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라고 생각하면, 뭐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을 안한 거지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 그런 거 같은데 마음이 있는 사람인 거 같아 암튼 잘 보시고 왜냐면 이게 진행 중이라서 내가 뭐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그 다음에 애정을봐 드릴게요 음. 음. 김전운하고 애정운이 다를 수가 있을까 싶네 어...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진짜 난감하네 난감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웃음>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갖다가 애정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받는 것 같아 이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음... 나 여기까지 봤을 땐 그래도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카드 딱 보고 나서 아 이게 아니구나 싶은 거지. 왜냐하면 뭐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왔는지 솔직히 전 여기서부터 더 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어, 느낌에안 아, 싫은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예, 여러분이 어, 좀 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고민을 하는 것 같다. 음, 왜냐하면 아, 금전적인 문제에서 내가 뭔가 일 스타트를 해야, 스타트를 하고 나서, 뭐를 하고 나서 남는 게 없다라는 거지. 어. 금전적인 면에서 남 남는 게 없다라는 거야. 애정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어, 왜냐하면 남녀가 뭔가 사귀다 보면 금전 관리 같은 거 갖다가 같이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어, 이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나. 어, 그래서 딱 보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게 없다라는 거지. 거기서 약간 음, 회의감이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 어. 내가 너무 얘를 갖다가 믿었나? 라는 거 어, 너무 믿었다 어. 너,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순수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순수하게 대했던 것 같은데 맞아 음. 여러분들의 감정은 되게 순수했어 음. 되게 순수했어요 애정은 자체가 되게 순수했네 그리고 맞아. 이게 저기 뭐야 다른 그러니까 레벨업. 레벨업 시키기 일부 직전이었다 그래야 되나? 어, 너랑 나랑 이제는 좀더더 더 나은 미래를 갖다가 구축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한 바,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쪼, 조금 더 발전된 미래를 꿈꿔왔던 사이가 아니었던가 싶어. 음. 근데 그게 혼자만이 아니었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상대방 또 그랬나? 여러분 엄청나게 노력했다라고 나오는데, 음 노력 많이 했어요. 노, 여기서도 보니 노력했다는 게 나오거든. 음, 노력했다는 게 나와. 음 금전 관리 같은 거는요. 아무리 사랑하는 내가 왜 지금 침묵을 했냐면 이게 저기 막. 이 타로카드는 어느 정도 힐링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야, 이 문제점이다! 흐하하! 이러면 그, 그거는, 어, 이 명리학이나 이 타로나 이런 것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 치유해주는 어떤 뭔가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봤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다음 달이란 말이에요. 음. 일단은 금전적인 손해를 갖다가 들보게, 나를 위해서 뭔가 저기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 음. 왜냐면, 음, 생각을 해봐. 부모 자식 간에도 동고래는 철저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물면 피가 섞였습니까? 살이 섞였습니까? 3, 40년 살다가도 헤어지는데, 아무리 내가 좋고, 그 사람이 좋다고 그래도, 동거래만큼은, 그치. 여러분들이, 똑같은 게 계속 나오잖아. 지금 상처받는다고. 음. 이거, 이거 봐요. 여러분들이 진짜 애써서 힘들게 힘들게 일어난 걸, 힘들게 일어난 걸 갖다가, 어. 이게, 사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만큼까지 해줬을 때는 여러분이 염두에 뒀던 사람인 것 같아. 음, 이제라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그거 갖다 대놓고 그러면 싸우게 되지. 그러니까 적당선에서 리밋을 거르라는 소리예요. 그래야지 피해가 적다라는 거지.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갖다가 공유하게 되면 꼭 이런 일은 일어나. 왜냐하면은 그 아무리 피를 나는 사람이라도요, 돈을 쓰는거나 금전에 관한거나 스타일이 달라. 함으면 남이겠냐는 거지. 함으면 남이겠냐는 거야. 더 다르지, 더 달러. 어. 내가 이렇게 힘들게 모았을 때는 어? 좀더 발전적인 일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봐봐, 이걸 어디다 썼나? 음, 돈을 그거 이 저기 막돈 잃고 사람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이 계속 원한다면 그래도 사람은 잃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아직까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잖아. 음, 절대 돈 돈의 저거는 상대방한테 내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이 친구가 음, 뭘 많이 쓴쓴게 아닌가 싶어. 맞아요. 어 이제라도 조금 주의해 주의해서 돈을 갖다가 내역을 갖다 한번 받아봐요. 꼼꼼하게 음, 내역을 받아보고 어 구체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싶네. 음 여러분이 나중에는 이 관계를 재조명하게 돼 버리잖아 그렇게 되면 예, 만약에 여러분이 그, 지금이라도 손을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이라도 손을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이라도 손을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미, 아, 이미 이거 일 터진 것 같은데?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는 지경에 된 거예요? 한번, 한번 알아봐요. 음, 금전적인 문제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 응, 어, 돈을 어디다 썼는지. 음, 무튼 그렇게 하고, 어, 느 정도, 어, 지금이라도 픽스를 하면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갖다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왜냐면 이거 다음 달 일이잖아. 어, 자, 도움이 됐을까요? 도움이 됐기를 바래요 네 좋아요 구독 눌러달란 말은 못하겠네 카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아, 아무튼 어, 저기 막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요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 그러면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요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저는 음뭐 고민하는 거계세요 고민하는 거? 어, 내가 뭘이이 지금 이, 그런 거 있잖아. 다 준비는 됐고 이미 계획이 다 짜져서 이제 뭔가 하나를 갖다가 그치 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온게 아닌가 싶어요.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온것 같아. 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온것 같은데 이게 조심하셔야겠어. 음, 응. 잘못하다가 어 과소비. 아, 소비, 음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연말 연식으로 노는 일만 추워지니까 또 들어가서, 저 막,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탁 해서 불 피우고, 이거 있잖아. 그거 조심해야겠다고, 음. 그게 시작이 된것 같은데, 응. 어, 구석에 착짱박퀴 갖고, 삼삼어 모아서, 이거, 이게 시작된 것 같아. 음. 어디 보아요? 왜냐면 이제, 이제, 여름 안, 봄, 여름, 가을까지는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겨울 되니까, 추우니까. 안 움직이게 되지, 아무래도. 음. 음. 뭐, 우, 우울해요? 어, 우울하기도 하고, 어, 우울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 이게 뭐지? 금전운에서? 음.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뭐좀 같이 하자라고 다가올 것 같은데 어, 술자리 이런 데서 어, 술자리 뭐 작게는 뭐뭐 뭐 저기 막뭐 뭐 판매 그런 거 있잖아 뭐 정수기나 비대뭐 이런 거 파는 것일 수도 있고 크게는 어떤 사업 제안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요. 예 어, 음. 그러니까 물건일 수도 있고 뭐줄 수도 있고 해가 뭔가의 제안을 갖다가 술자리에서 이렇게 해오는데 이 사람이 어이 사람이 그 그래도 이 지금 이 동정업계에서는 그래도 조금 반기를 어, 끼는 게 아닌가 싶어. 뭔가 그러니까 그냥 그, 그 말단 사원은 아니고 그래도 조금 음 저기 막그그 그 한국의 그 체계가 뭔지 모르겠어. 뭐. 인턴 다음에 뭐예요. 정사원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하여간 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 그 다음 중간 이상은 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저기 포즈 오는데 음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될이 같아요. 왜냐면은 얼핏 보기엔 되게 좋아 보여. 좋아 보이고 음 그리고 술자리 이고 막 이러고 여러분들이 딱히 싫다 좋다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떤 제안으로 어, 뭘 팔라고 오는 것 같아. 음, 뭘 팔라고 오는 것 같은데 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우선 옵션을 갖다가 제안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될수 있으면 좀더 어, 술자리 말고 대낮에 만나서 제대로 알아보,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계속적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뭘 갖다가 어, 판매를 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어 약간 뭐 노이즈가 있는 어떤 그런 어 물건이 어 상품인 것 같아요 그어 뭐지 그런 거 있잖아 어 그래서 어... 여러분이 그래도 잘 헤쳐나가 어 이런 거 같다가 잘 알아서 방어를 하나 음 방어를 하는 것 같은데 음 방어를 하는데 여러분이 딱히 여러분의 의사를 갖다 예스을 갖다 정해지지 않고 애매모호하니까 그치 이 사람이 계속 아 기빨려 내가 진짜 속으로는 아 더럽고 치사해 진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뻑꾸기를 날려야 돼? 뭐 싶을 정도로 여러분이 표시를 안하는 거야 와 먹고 살기 더럽게 힘들다 얘가 그러고 있어요 속으로는 아 넘어올 것 같으면서도 안 넘어와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어, 뭐 하나 좀 팔아먹으려고 길을 써도 안 넘어오네 음, 그런 한 달이 될것 같아요. 딱 보니까. 어, 될수 있으면 조금 지켜봐요. 왜냐면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것을 갖다가, 어, 들고 오기 때문에 여자가, 여러분이 노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노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듣고 답을 안 해주는 거지. 그니까 러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쵸, 홍보를 하는 거야. 어, 깃발려 홍보하다가. 암튼. 자, 그럼 그렇고, 애정 문제는 어디 봅시다. 어, 지금 상황으로도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음, 근데 이걸 좋다고 해야 될지 아니라고 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 왜냐면 이게 개개인의 느끼는 게다 다르잖아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아 어. 그 상대방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오랫동안 뭔가 공을 들여온 느낌이 나지만 실질적으로 표명을 하는 거는 그, 그 사람한테 노출시키는 거죠 노출시키는 거는 가볍게 노출을 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 나는 이만큼을 해놓고 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이만큼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이만큼만 보여준다 라는 거죠 그치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같은거 갖다가 100% 다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는 힘들지 어. 왜 그러냐 왜왜 그만큼 밖에 보여주지 않냐 음.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더 내실이 탄탄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어 내실이 탄탄한데 아왜 아, 왜, 이게 무슨 뜻이지? 여러분, 혹시, 열심히, 음,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모아놓은 돈을 갖다가, 음, 어디다가 썼어요? 음, 지름신발동 했어? 음, 아무튼, 지금, 그, 연애적인 측면에서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돈을 쓰기는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어, 마음을 얻고 싶어서 돈을 좀 쓰긴 쓴것 같아요. 좀 과하게 쓴것 같아. 이 사람한테 뭐,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막 사줬어요? 어, 몰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사주기는 되게 많이 사서 이번 달에 적자가 났는데, 그치, 내게 돌아오는 건 없는 것 같아. 걔가 날름날름 받아먹은 것 같은데? 음. 그런 느낌이 나요. 날름날름 받아 먹었다. 음, 뭐 그렇다고 막 대단하게. 그러니까 이번 달에 좀 적자가 나서 짜증이 나는 건데 실 예, 여러분은 음, 그러니까 이번 달만 그런 거야 이번 달만. 예, 여기 보니까 그래도 본인이 그 저거 저건 있는 것 같아. 브레이크는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선까지 어느 성까지 그렇지만 지금도 이것도 여러분 생각에는 너무 많이 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주 스트레스 만땅이지. 여러분 보니까 되게 알뜰살뜰한 게 아닌가 싶어. 음, 알뜰살뜰한 사람이어 가지고 항상 모으는 게 생활에 된 사람이 아닌가 싶. 그래서 그척어통장에 돈이 쌓이는 거를 보면서 흐뭇흐뭇하게 어,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것 같은데 연애는 누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마음을 갖다가 가볍게 표현해 왔는데 어, 어, 그, 여러분이 어, 그 사람한테 돈을 좀쓴게 아닌가 싶어 돈을 썼는데 이 새끼가 어, 어, 죄송해. 요아 <웃음> 어, 그내 마음 같지 않았다? 어내 마음 같지 않았어요. 조, 조심해요. 얘는 그 돈을 목적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다가서 사람일 수 있어. 연하, 연할 연 확률도 높고. 어 맞아요. 연할 확률이 높아.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아유 귀엽귀엽 귀엽 해주고 돈을 갖다가 생각지도 않게 좀쓴것 같은 게 아닌가 싶어. 근데 어 얘가 음 여러분이 그런 거 같아 잘 사주게 잘 사주는 난 여러분 옆에 그냥 그렇게 누나 누나 하면서 있을 확률이 높아요 어 음,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 이거는 아니다 어, 얘랑 계속 오래가다가는 그렇지 내 주머니가 나만 하지 않겠구나 싶어가지고 어, 이게 올해는 가지 못할 수 있어요 어, 올해는 가지 못할 수 있어 음. 근데 이 친구가 여러분을 갖다가 어, 막 아예 마음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쳐갈 때쯤, 어, 그렇게 지쳐갈 때쯤 비로소 얘한테 뭔가의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네. 어, 여러분은 지쳐갔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엇박인것 같아요. 오빠 어, 사랑은 타이밍이라잖아 어, 여러분이 잘해줄 때는 나를 가볍게만 여기더니 어, 내가 어, 조금 허, 어, 식겁해가지고 이건 아닌갑다 하고 후회를 하니까 그제서야 나한테 마음이 생기지만 다가오지는 않는다 라는 거야 이얘 성격인가 음, 그렇게 보이는데 얘 성격 음. 그런거 같아요 애정원은 어, 과소비를 갖다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어 어, 다가오진 않는다 음. 왜안 다가오냐면은 어,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더 있어요 어. 어울리는 사람들이 더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꼭, 어, 뭐, 양다리라고 말하기는 좀애매무호한 그런 거는 없지는 않아. 어 양다리라기보다는 친하게 지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음 그게 어떻게 발전할지는 잘 모르겠고, 어쩌면은, 어, 그, 저기, 막, 그 정적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음 정적이 나오는 것일 수 있어요. 맞아, 정적이 나온다. 어, 얘가 어,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어, 정적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어, 그럼 뭐 어떻게 뭘 어떻게 조심해? 어떻게 조심해? 어떻게 조심해? 돈을 갖다가 많이 쓰지 말라는 거죠. 음, 오히려 돈을 많이 써주면 써줄수록 그렇죠. 이이 이 사람한테 음, 떠나게 가 만드는 어떤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 라고 하면 내가 포에버 이렇게 써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나에게도 언젠간 리밋이 오잖아요 그럼 얘가 어이 목적이 없어지면 내가 더 이상 있어야 될 목적이 없어지면 간다 라는 뜻이지 어, 왜냐면 이얘이 이 친구는 물질에 최적화가 된 친구기 때문에 내가 나 자, 자기한테 해주지 않으면 얘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있다 라는 거예요 꼭 누군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딱 자기가 통박을 굴려서 어, 통박을 굴려서 아이제더 이상은 얘가 어, 이+ 이제 이 친구가 나한테 해주지 못하겠다 싶으면 떠날 줄 자기는 보따리 싸고 있는다라는 거지 어, 그렇게 의리하고 신의가 두텁지는 않아요 왜냐면 얘는 철저하게 그치 물질만능 주의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한테 계속적으로 뭐라도 주, 주면은 붙어는 있어요 붙어는 있기 때문에 그거 있잖아 조삼모사로 나가면 된다 그이 이 친구를 갖다가. 붙여주는 방법은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뭘 해주지 말고, 어, 죽을 만하면 하나씩, 죽을 만하면 하나씩 이렇게 해갖고, 예를 들어서 소고기 사줄 거, 돼지고기 어, 어, 하고서 돼지고기도 좀 비싼 돼지고기도 있잖아요. 어. 소고기보단 싸지만 어, 돼지고기계에서는 그래도 어, 럭셔리한 거좀 사주면 되지. 그런 식으로 해서 밥 같은 것도 사줄 적에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하라. 그러면 은 얘도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붙어는 있을 거예요. 음, 그렇다고 그 다음의 일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라라는 거지. 음, 얘를 갖다 붙여놓고 싶으면 그렇게 조산모사 하면 되고 얘를 갖다 그냥 잘라버리고 싶으면 아예 안 사주면 그냥 떨어져 나가요 음, 떨어져 나가니까 뛰는 방법은 너무 편해 어, 이 친구는 아무튼 내 네, 3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리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월달 금전은, 음, 너무 지치셨네.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응? 음? 아 그것도 막, 사력을 다해서 일을 하셨, 사력을 다했었던 것 같아. 뭘 그렇게 사력을 다했어. 뭐, 오늘, 뭐, 오늘 안 하면 뭐. 음. 아이. 이 친구 이거 이거 또어 감동이구만 <웃음> 감동인데 어. 누군가에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최선을 다했다라고 나와 음. 금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어.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지금 너무 이제 힘든 나머지 더 계속 할까 말까 이제 좀 고민을 하는게 아닌가 싶어 어, 힘들잖아 너무 이제 어, 많이 지쳤고 그리고 몸도 여기저기 결리고 뻐근해 이제는 뻐근해 너무너무너무 혹사 시킨 느낌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아 이제는 자, 내가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 음. 이제 나도 많이 그러니까 지금 너무 너무 지쳐가지고 아 잠시 조금 일을 줄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근데 음 일을 조금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렇다고 막 그렇게 크게 막 돈에 돈이 없어서 일한 것 같지는 않아. 어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갖다가 베풀어 주고 싶어서 한게 아닌가 싶어. 음, 그건 모르지 어, 뭔가를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 그래도 내가 주머니가 든든해야 어, 그런거죠 밥 한끼를 사 어, 먹어도 어, 맛있는걸 사 먹을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어, 11월달에는 조금 쉼을 갖고 조금 어, 자기를 갖다가 지친 몸을 갖다 돌보는 시간에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어, 힐링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어, 힐링 타임을 갖는 것 같아. 음,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오려서 맛있는 어, 식사도 하면서 어, 내 몸도 살피면서 일단 생활이 조금 안정됐다 어, 여유가 잡혔다라고 봐요. 음, 어, 아주 좋은데? 음, 아주 좋아요. 어, 그리고 혹시 혹시 혹시 그 과거에 어 남친한테서 연락 오지 않아요? 음 그런 거 같은데 과거의 남친한테도 과거 사람한테도 연락이 오는 그런 느낌이 보여. 음 근데 여러분은 딱히 이 사람을 갖다가 만나야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저건 없는 거 같아요. 그냥 지금 이제서 내가 허리를 피고서 조금 쉬고 싶어하는데 어 과거의 사람한테 연락이 오니까 좀 고민은 하는 거 같아요. 음 고민은 하는 거 같아. 음. 고민은 한다. 지금 딱 좋은데, 음, 딱 좋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안 받아주니까, 어, 연락을 안 받아주고, 자꾸, 저기 하니까 얘가 그러니까 투덜투덜거리는 것도, 그런 것 같아. 어, 마음을 안 보여주니까, 야, 왜, 마, 마음을 왜안 보여주나?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어쩜 그럴 수 있냐? 어? 너와 나, 너와 나의 예정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어. 이 나쁜 기집애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 딱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아 이제서 조금 바쁜 거다지나가고 허리 좀 피고 나도 좀 릴렉스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음이 이, 저기 막 과거의 그 친구가 여러분한테 오고 싶어 해요 음 이제 금전적으로는 괜찮네 4번 카드는 음. 이제 조금 쉼을 쉬고 애정적인 면에서는 그 과거의 남자가 오려고 하는 것 같고 여러분한테 오려고 어, 애를 쓰고 기를 쓴다 아이고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음. 근데 여러분은 글쎄 내가 어, 과연 이게 이게 진짜 얘하고 같이 가도 좋은가라고 좀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음. 다시 이미 끊어진 감정을 갖다 다시 이어붙이는 게 좋은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지만 왜냐면 과거에 이 사람 때문에 조금 힘들었거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좀 다루기가 쉬운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딱 대단히 어려운 사람도 아니지만 대단하게 막 진짜 뭐 사이코패스 뭐 이런 거 대단한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얘가 과거에 그 다른 여자 이성 문제로 여러분들 속을 참 많이 세겼단 말이에요 많이 세겨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쎄게 딱히 어 마음을 갖다가 음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근데 재회 기운은 있어요 재회 기운 은 계속 들어오는데 음. 계속 줄어야 제외의 기운은 이이 이 친구가 줄기차게 여러분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 음. 근데 조금 어 이렇게 그 제외할 때 그런게 있어 요 넙죽 받아들이지 말라 음. 그게 제외의 룰이에요 어 제외를 원하시면 튕겨야 돼요 밀어내야 돼 어. 왜냐면 너무 쉽게 받아주면 쉽게 가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가 과거에 여러분들한테 이성 문제로 속을 세겠잖아. 그게 완전히 해결됐을, 해결됐을 거라라고 그걸 갖다가 여러분한테 확신이 있기 전에는 쉽게 받아주면 안 돼요. 음. 쉽게 얻은 것일수록 그치 이 친구가 여러분한테 그래 우리 이제 묵은 감정 같은 거다 씻어내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어. 새로운 우리를 만들어가자고 라 말은 좋게 해 어. 말은 좋게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딱히 믿음이 가지 않는다 어. 믿음이 가지 않아요 그럴 수 밖에 없어 음. 잘 봐요 모두가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의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퍼센테지가 그치 많은 퍼센테지가 과거의 이성을 갖다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여러분들한테 오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성실하거든 음, 뭐 한눈팔고 그러는 거 없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 생활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 갖다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디가서 구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야 네가 나한테 불만 이 있고 어떻고저떻고 할지 모르겠지만 알아 네가 나하고 같이 다시 시작하는 게 힘든 거 그렇다 할지라도 한번 가보자라고 진짜 그 진짜 말은 번지를해 어, 말은 되게 번지를하게 여러분한테 하는데 음 여러분은 그냥 쉽게 이 사람의 제안을 갖다가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잖아 왔 쉽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 사람의 행적을 갖다가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그래서 이 사람이 정리되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개소리라고 날려 법석을 치고 어, "내 마음은 너, 너뿐이요, 너내 꽃을 받아줘" 라고 개소리를 갖다 날린다 음, 음, 해도 여러분이 그 말을 갖다 듣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차라리 음, 한번속지두번속냐 하면서 음, 내가 닭닭대가인줄 아냐 막 이렇게 저기 하는 것같아음 자, 이 사람은 여러분의 계속 눈치를 볼 것이고 어, 계속 눈치를 볼것 같아요. 왜냐고요? 왜, 이게 왜야?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하 여러분 같은 사람, 뭐, 어디 가서 얘못 만난다고. 어. 그, 저 그, 옛말, 그,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 네 수준의 이 가방, 어 가방, 그, 꼭, 꼭다리도 만져보지도 못한다, 그러잖아. 이, 얘는 지금, 응, 어, 얘, 저기, 저기 실력에, 여러분 같이 좋은 사람을 갖다 어디 가서 만나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응. 어. 진짜 여러분을 만난 건천 원이었어. 이렇게, 어, 되게 성실해. 카드에서도 보여주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성실하다고 나와요. 돈한푼 허투루 쓰는 게 없고 그렇게 하고 베푸는 걸 갖다가 막 이렇게 막 붕텅 붕텅 막 이렇게 분쇄 넘치게 베푼다기보다는 이 여러분들 그그 그 능력 안에서 사람들한테 베풀고 나누는 걸 너무 너무 좋아하는 심성이 곱다라는 거지 그렇게 힘들게 어, 본걸 갖다가 그치 뭐 붙인 개를 붙여도 여유 있게 붙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누나 먹는 걸좋아한다던가나 그렇게 심성이 바르고 곱다라는 거지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여러분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을 다시는 못 만나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계속 찌쩍대는 거야 나가봤더니 별거 없거든 다 기집애들 허파에 바란 분 기집애들 너무 많아 음. 여러분들 제 카드 보면 왜 자꾸 저한테 어, 올까요? 나 오는 거 싫은데? 그런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나가봐도 여러분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돌아온다는 거지. 음집 나가봐 고생이지. 딱 그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딱히 지금 거절한 상태는 아닌 것이 그냥 듣기 싫어 라고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 그렇지만 11월 한 달에는요. 이 친구가 쉽게 똑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어, 쉽게 똑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감정이 어, 기복이 찾아올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지. 어, 왜냐면 11월 달한달 달 내내 이 친구한테 지속적으로 연락이 올 거예요. 음... 아, 어,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을 어, 딱히 답은 안 내리는 것 같아 어, 지금 뭐이답 내릴 때까지 계속 뽑으면 조금 길게 뽑힐 것 같아서 어, 문제는 또 다음에 또, 내가 매일매일 영상 운이잖아요. 그때 가서 달아줘도 되고. 암튼, 12월 한달 안은, 이 사람이 여러분이 그냥 그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여러분 듣기 싫어해요, 이 사람 말은. 어, 아무리 막 꿀을 발라서 얘기해도 싫어해. 그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한테 지속적으로, 어, 녹, 낙낙, 노크를 한다라는 거죠. 음. 금전운도 좋아요. 어, 금전운도 좋고 이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진짜 자기 힐링, 릴레스 어디 편안한 편안한데 가서 셔 고기 구워 먹으면서 어, 좀 휴식을 취해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휴식이거든. 음.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아, 맞아. 그 다음에 연인이 없었던 분들. <웃음> 연, 이거 연이, 아, 아니, 이거는 연인이 없었는데 전 남친이 오고, 연인이 지금 이, 기존에 있었던 분들,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어, 조금 이 친구가 그, 다정다감한 부분이 없지는 않아. 다정다감하기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고, 조금 톡, 톡 튀는 면이 없지는 않다 어, 없지는 않다 그래서 주변의 여자들이 자꾸 꼬여요 그게 아주 신경에 거슬려 신경에 거슬려가지고 어, 좀 티각태각을 하는데 이 친구는 그래도 여러분을 어, 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티각태각하면서 어, 힘들지만 그렇게 가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실망을 하는 부분은 없지는 않아 그렇다 하지라도 이 11월 달에는 헤어지는 그런 운은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친구 이 친구를 갖다가 좀 핸들링을 잘해서 이 친구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뭔가 이, 이 사람을 갖다가 확 끌어당겨서 부, 바, 발을 붙여놓는 어떤 액션을 취하던가 아니면 이 친구가 그럴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마음을 갖다가 내려놓는 것이 어, 정신건강에 좋다라는 거죠. 그냥 피곤해.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여자들이 하도 들러붙어가지고 딱히 이것이 바, 바람이다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치 어, 아, 막 깨발랄하고 막 통통 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 통통 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 그니까, 여자가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막 대놓고 막 팔딱팔딱 이런 것도 아닌데도 은근히 여자가 붙는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얘가 자기 감정 표현을 할때 조금, 뭐, 뭐 어쩔 때는 투덜거리는 것도 있지만, 달달하게 할때또 되게 달달하게 하거든. 그런 게 여자들을 갖다가, 그쵸, 어, 끌어들이게 하는 어떤 이 사람의 매력이 될수 있다라는 거지. 이 사람한테 매력이지만, 여러분 아주 지쳐서 미치겠다. 아주 그냥, 아, 짜증난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어, 이번 달에 이, 이 사람하고의 애정선에 있어서는 헤어지는 운은 들지 않았다. 힘들지만, 그래도 꾸역꾸역은 가겠다. 라고, 어, 애정운에선 알려주네요. 어, 조치를 갖다 취해봐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어 이번 달에 어떤 경쟁자가 들어오긴 하지만 어 아직까지 11월에 경쟁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은 안 들어왔어. 어 그러니까 이제서라도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잘하면 막을 수 있어요. 음 막을 수 있으니까 어, 그럼 어떡해요 하고 집에 겁먹지 말라라는 거지. 어, 어 선생님 이때 거 이거 막고 살았어요 라고 하면 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일이니까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그렇죠. 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 맞기 때문에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라. 미리 미리 어, 저기 막 문단속 잘해라라는 거죠. 네, 여러분 어,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어, 다음 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